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백일레리로 제가 가지고 놀다가 정말 우연하게 떠올린 그런 마술입니다 이 마술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는 걸로 하시면 좋아요 이제 한번 배워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여러분들이 백일내리를 손에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줄을 이렇게 좀 빼서 이런 식으로 숏게임처럼 보이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룬게임을 주로 하기 때문에 룬게임에 최적화된 마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룬게임이신 어, 분들은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편하신 쪽으로 이렇게 줄을 좀 빼주세요 빼주신 다음에 어, 여기 이렇게 매듭을 지어놓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손가락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검지랑 엄지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슛게임을 하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롱게임으로 바꿔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지랑 검지가 이 앞쪽으로 좀 이렇게 와줍니다 왜냐면 이 상태로 그냥 바로 하면은 이 손이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확 당겨주시면 돼요 끝까지 이게 천천히 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걸리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에 이 상태에서 확 해주시면은 이렇게 줄이 순식간에 길어지는 이런 마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, 혹시라도 숏게임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아예 이 상태에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숏게임은 이거보다 천이 한이 정도는 짧을 테니까요 이 상태로 잡고 하나, 둘, 셋 하면서 남는 줄 길이까지 이렇게 당겨주시면서 뭔가 줄을 만들어내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앞으로 더 재미난 영상들과 베글레리와 좀 마술을 이렇게 접목시킨 트릭도 많이 올릴 테니까요.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